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20일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분당 차병원 교수팀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 확인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9%입니다. 분당 차병원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태아중뇌조직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도파민신경정구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해서 안정성과 운동능력 향상을 확인하는 등 파킨슨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캠프입니다. 인공지능 챗봇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2.6%네요. 카카오가 출시를 예고한 챗봇 형태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베일을 벗는다고 합니다. 카카오 브레인이 다다음이란 이름의 챗봇 서비스를 오픈베타로 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최근 카카오 계열사 대표는 카카오와 관계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소프트캠프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주인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KNN입니다. 미디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는 9.8%입니다. 정부가 통신, 항공, 방송, 신문산업 등 33개 종목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KNN은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높이는 것이 수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웨이브의 사우디아라비아 MOU 체결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2%입니다. 푸드테크 로봇 기업 웨이브가 국내 로봇 기업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로봇 도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외식산업 디지털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아주 아이비투자가 과거에 웨이브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스틱인베스트먼트입니다. 포티투닷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신년회에서 2025년까지 회사 시스템 전반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중심차 전환에서 중추 역할은 지난해 인수한 포티투닷이 맞는다고 하는데요. 포티투닷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고 스틱인베스트먼트 100% 자회사인 스틱 벤처스가 포티투닷에 투자한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vt gmp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네요 한국전기연구원과 금호공대가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고체 전해질 용화화 실리콘 저가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v t g m p 가 과거의 리튬황 전지 및 리튬황 전고체 전지의 양극재 관련 특허 2종을 기술 이전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매지온입니다 유나대필 관련 임상승인기대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입니다. 지난 2월에 제출한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신청한 후에 30일 이내로 미국 FDA로부터 별다른 통지가 없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소식으로 승인 기대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IL 사이언스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6% 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까지 고속도로 전구간에 스마트 가로등을 전면적으로 보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IL사이언스가 전기차 충전 스마트 가로등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맥스입니다. 스마트홈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8%네요. 삼성과 LG전자가 3월 20일부터 4일 동안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 멤버 미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구축 시 수혜로 거론되는 코맥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삼성 M&A 관련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2%네요. M&A가 없었던 삼성전자가 최근 로봇 개발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매입하면서 올해 M&A를 재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이 부각되었습니다. YIK도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 7.6% 입니다. 다음 유니트론텍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 2% 입니다. 3월 7일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유니트론텍이 이르면 몇달 내로 로봇, 자율주행 등의 응용 가능한 통합 플랫폼 시제품 출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유니트론텍이 지분을 인수한 토르 드라이브는 과거 사우디와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토르 드라이브의 소프트웨어와 유니트론텍이 유통하는 하드웨어 제품들을 결합해서 레벨4 자율주행을 모듈화하는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법이 20일 국회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성장이 막혀있던 국내 자율로봇 산업의 청사진이 펼쳐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다올인베스트먼트입니다. 3월 23일에 인수가 완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6%입니다. 다음은 동국산업입니다. 풍력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입니다. 21일인 내일은 산업부에서 신재생 관련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미래차특별법이 통과에 합의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여야는 이 법안과 야당 중점 법안인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대한 특별 법안 해상풍력특별법을 큰 틀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한국정보통신입니다. 21일인 내일 애플페이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고 관련주로 한국정보통신 찌라시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 3%입니다. 다음 G2파워입니다. 원자력발전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훼손된 전력 인프라를 대체하고자 최대 20기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지트파워가 부각되었네요. 다음은 CIS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8%네요. 삼성전기가 전고체 전지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특허는 지난 2020년 말까지 출원한 특허이고 올해 7월에 2021년 말 출원한 특허도 공개되면서 삼성전기의 전고체 전지 부품 개발 방향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CIS가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을 추진한 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0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